저는요, 이 교단이고, 뭐, 노예고, 뭐, 이런, 이 소위 이 교회 안에 어떤 정치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끼는 사람, 아예 그냥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대로 하려니까 허리가 휠 정도인데, 내가 뭐, 교단 가지고 뭐, 걱정하고, 뭐, 노예 가지고 걱정하냐고. 뭐. 그래가지고는, 참 아예 그냥 관심을 안 두었잖아요 그런데 뭐 일단 소속은 어디다 이름을 걸어도 걸어야 되니까 내 친구가 있는 노예, 내 친구가 힘께나 쓰는 노예에다가 이름을 걸어놓고 그 친구 빼고로 노예도 참석 안 하고 나는 뭐내할 내할 일만 했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에만 열정을 쏟았고 전혀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 저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교회만 교회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못될 때 네가 그 책임을 벗을 수 있느냐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와야 된다 잘못될 때는 잘못되지 않도록 몸부림 쳐야 된다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노예를 나가고 했는데 나중에는 총대까지 나갔어요 이야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적어도 목사끼리 모였는데 달라야지 그런데 내가 하는 짓들이 뭐예요? 거짓말은 그냥 눈 하나 깜짝하라고 해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정하하고 나중에 안 했다 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금방 성찬식 한다고 뭐 거룩하신 주여 주여 하고는 뭐 주님의 떡입니다 뭐, 뭐 잔입니다 하고 떠들어놓고는 나중에는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거는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내가 여기 우리 모두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증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지금 문둥이 병이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야돈 앞에는 맥을 못 쳐요, 맥을 못쳐 지금 조단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이 지금 문제 배후에는 돈이 깔려있잖아요. 돈이 깔려있어. 총회장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봉투가 어느 곳이 두터우냐를 놓고 선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하는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총회, 총대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뿌렸어요. 당신,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돈 받고 선거하고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울고 계셔? 안 되지? 그러고는 그냥 내용도 안 읽고 포켓도 집어넣고 그러고 그냥 그리고는 봉투 받아요 양쪽 다 받아가지고 나 챙겨서 한 1백만 원씩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돈 얼마나 사랑해요? 예 이게 목사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